오! 오! 오! 오! 오! 안녕하세요 딥시 다이버입니다. 안녕하세요 언클 스티브입니다. 딥시님 네. 오늘은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아 어, 제가 소방공무원 하면서 약간 생각해봤던 게 있는데. 네. 소화기를 영원히 보면막 터트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. 총 맞으면 막 튀어나가기도 하고. 그쵸, 그쵸. 근데 불이 났을 때, 네.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소화기를 두고, 네. 거기에 사격을 하면 이게 소화기가 터질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진짜 효과가 있는지. 아, 불 꺼주나? 불을 끌수 있는지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 이런 것들 한번 실험해보려고 오늘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그러면 뭐, 네. 일단은 불부터 붙여놓고. 아, 한번 예. 해봐야 되겠네요. 아, 해야죠, 해야죠. 자, 그럼 갑시다. 가시죠. 예. 네. 어? 네 지금 저 불이 잘 붙었어요 예시님 이제 쏘면 되는데 예. 꺼질까 진짜? 예자 한번 아, 보시죠 아 진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잘만 터지게만 하면 될것 같은데 예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우후 어 꺼질까? 와! 우 와우! 오우! 와우! 오우! 와우! 우 와우! 오우! 와우! 와! 꺼... 꺼질 것 같아. 이 정도면. 와, 이거 꺼졌다. 꺼졌다. 꺼져, 꺼질 것 같아. 와! 꺼질 것 같아. 이 정도면. 와, 이거 꺼졌다. 꺼졌다. 꺼져, 꺼질 것 같아. 와 어? 어? 아, 사람은 있는데. 어, 그래도 되게 야, 많이 없어. 신기하다. 꺼졌어요. 엄청 많이 끊편이야, 이 정도면. 예, 예, 예. 와, 그래도 예. 네. 효과가 있긴 있네. 요거 아. 어, 이렇게 가루를 오, 이렇게 뿌리면 오. 아, 이 마무리! 야, 분말 소화기 효과가 괜찮네 마무리 <웃음> <웃음> 네. 아내불 네, 껐습니다 오 껐어 껐어 네 대박. 껐어 껐어 껐어 어. 와, 어찌됐든 간에 네. 효과가 있긴 이 <웃음> 네. <웃음> 어, 근데 이게 될 줄은 몰랐어 어 진짜 될줄 몰랐어 영화처럼 네. 진짜 팡 터지면서 되네 근데 이게 구멍이 두 개가 뚫리니까 네. 이게 확 돌면서 아 이제 주변에 잘 뿌려주니까 네 아무튼 네. 어, 오늘 시민은 생각보다 네,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이팅! 네. 화이팅!